안녕하세요. 김영선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 긋기 15장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건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일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일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해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하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하여, 여호하여 이는 주의 처소를 참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의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해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출애굽기 15장을 읽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의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후 홍해를 건넜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노래한 것이지요. 그의 노래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 화답한 노래 가사가 모세가 노래한 것의 첫 구절과 같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모세가 노래한 것을 한마디씩 따라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똑같은 것을 다 적지 않으려고 그첫 절만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곧 모세를 원망했지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고 모세는 그 일로 인해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미리암은 화답하고 모든 여인들도 그에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수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그들은 다시 원망하게 되었지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러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취하신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물을 달게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법을 정하신 것입니다. 한 나무가지를 물에 던져 넣는 것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한 법도와 율법을 정하신 이유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기 (15장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